네, 응애, 응애.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응애, 응애. 어, 아기 그 토깽이잖아 내가 키워줘야겠다.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응애. 뭐, 어, 왜 울지? 뭐, 배부른가? 맘마 먹고 싶어. 그러면은. 응애, 응애. 맛있어, 토깽아 응애. 응애. 응애. 어, 뭐야. 우유, 이거. 엄청 작은 양인데 이걸 먹고 이렇게나 커졌잖아? 좀 신기한데. 커. 자, 그러면은. 쪽쪽이들. 이제 옷 입자. 한 개. 음, 무슨 옷을 입지? 그래. 이 옷을 입자. 아이고, 예쁘다. 그럼 이본도 달아줘야지. 응양응 응? 어? 놀고 싶다고? 알겠어 마당 가서 놀자 응양응 여기 너의 성격을 보았을 때 이거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걸 배워보자 도데미파솔러싱도 도둑뚱뚜또 도데미 렐렐렐레 솔솔솔솔솔 렐렐렐레 솔솔. 깽아, 밤이 된다 아직도 피아노 치고 있어? 빨리 가자! 음,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씻어야지! 물속에 샬라! 비누치를 해가지고 쏙쏙쏙! 쏙 쏙쏙. 쏙. 쏙쏙. 자, 이제 다시 씻으면 서다 써서, 응! 응, 응해! 어, 설마, 하, 화장실? 응해, 응해! 어, 오케이. 싸고 와. 응, 응. 설마 똥 싸고 있나? 응. 응영해 응, 응. 어, 어, 알겠어. 짜잔. 엄청 큰 똥을 했었네 엄청 너는 건강한가봐. 짠 네. 똥. 응해 예. 이제 닦아줄게. 싸라. 응애. 이제 이 옷을 입자. 이제 밥 먹고 자자. 음, 뭘 먹을까? 응, 응, 이 음, 딸기 먹고 싶어. 그러면 딸기들. 자. 쩝쩝쩝 도먹었으니냠 이제 잘까? 응잠이 잠잠 잠잠 잠잠 잠까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냠냠냠냠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아 잠잠 잠잠 잠잠 이 반짝반짝 꽃잎 아 내가 피아노를 쳐가지고 아이돌이 됐구나 소원아 날 키워줘서 고마워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는 아이돌 활동하러 갈게 안녕 피아노를 쳐서 아이돌이 됐어요 이렇게 토깽이들 모아볼 거예요 다음 토깽이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그 안녕!